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기아의 첫 하이브리드 SUV 니로 차량입니다 어두운 야간시야 개선과 함께 LED 턴시그널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 디자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작업 전전조등 시험기에 차량을 정렬해 조사각과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비춰지는 곳의 밝기 수치를 나타내는 칸델라는 낮은 편에 속하며 조사각은 모두 제각각이네요 특히 동승석의 조사각이 우측으로 많이 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으로 모두 기아 정품입니다 AHLS 사양 풀 LED 헤드램프로 두 개의 프로젝션이 존재합니다 바깥쪽이 하향등과 사향등을 담당하는 전조등 안쪽의 프로젝션이 보조하향등 기능을 담당합니다 방향지시등의 경우 미등과 함께 사용하는 투위 방식입니다 참고로 순정 페이스리프트 헤드램프 튜닝은 합법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토 레벨링 디바이스로 LED 사양은 오토 레벨링으로 형식 생활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부품도 함께 장착해야 합니다 사량 높이에 따라 조사각을 위 아래로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트레일링암도 교체해야 합니다 트레일링암 중간을 보시면 브라켓이 하나 달려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레벨링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트레일링암은 조립 위치에 대한 자유도가 없고 공사체결 역시 필요없어 얼라이먼트를 봐야하는 대상이 아닌 건 다행입니다 볼트, 너트, 와셔 모두 신품으로 함께 교체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모든 배선은 니로에 맞게 사전에 미리 재단해두었으며 순정 방수 커넥터, 순정 핀등과 함께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전장품으로 공급되는 차량 전원을 차단 후 차량을 리프팅해 우측 후륜을 탈거합니다. 기존 트레일링암으로 레벨링 디바이스와 연결될 브라켓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품을 제거 후 신품을 장착합니다. 볼트, 너트, 와셔모두 신품으로 교체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비 지침서에 명시된 기존 토크로 체결합니다. 오토레벨링 디바이스를 정해진 자리에 장착합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감싸 물이나 외부 이물질, 그리고 백이나 브레이크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신규 배선들은 실내로 들어오게 되며 잡소리 방지를 위해 면테이프로 테이핑 후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고정하였습니다. 휠 장착 전 허브 주변에 내열 그리스를 바른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펌프와 헤드램프들을 탈거합니다. 할로겐에서 LED사용으로 변경시 새롭게 변경되는 헤드라이트 사양에 맞게 커넥터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순정 방수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감싸 2중 3중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전용 홀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하였구요.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디자인적인 변화가 매우 큰 편에 속하며 광원 변경에 따른 야간 시야 차이, 그리고 2웨 a 방식의 LED 턴시그널 유무가 존재합니다. 신품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실내 배선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미등, 그리고 방향지시 등 모두 잘 작동하네요. 탈거했던 프론트 범퍼를 장착합니다 전용 진단기를 이용해 작업과 관련된 폴트를 확인합니다 오토레벨링과 관련된 고장코드가 여러 존재하는데요 코딩이 미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차 상태에서 코딩을 실행합니다 코딩을 마친 후 고장코드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레벨링 액츄에이터도잘 작동합니다. 라이트 보호필름을 벗긴 후 전조등 시험기 앞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조사각을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조사각이 많이 틀어져 있죠? 신품이라할지라도 장착된 차량의 서스펜션이나 타이어, 그리고 차체 자체의 미세한 차이등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신품 헤드램프의 조사각이 디폴트가 아닌 점도 있죠.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할로겐 HID, LED 모든 광원을 지원하는 전조동 시험기인데요. 조사각은 단순히 벽에 비친 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기를 통해 작업해야 합니다. 잘못된 조사각은 선행 및 맞은편 차량에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을 경우 제대로 된야간시 확보가 어렵습니다. 해당 테스트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정도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광원에 맞춰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조절 중 확인한 수치입니다. 먼저 운전석이고요. 봉선석쪽 수치입니다. 성황별 라이트 점등 모습입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니 밤이 되었는데요. 야외로 나가 시인성을 간략하게나마 확인해볼까요? LED의 높은 광량과 더불어 식빈성으로 인해 멀리 있는 곳까지 시원하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참고로 순정 페이스리프트 라이트 헤드램프 튜닝은 합법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야간시야 개선 뿐 아니라 풀 LED 헤드램프 디자인으로 인해 차량 드레스업 효과로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상 니로 하이브리드 순정 A H L S LED 헤드램프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